네, 저는네 관련된다 안녕 본티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타이어의 측면엔 타이어의 브랜드 외에 상당히 많은 영문과 숫자가 섞여있고 타이어에 대한 많은 정보들이 적혀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이어의 규격과 생산일자 외에는 그닥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타이어를 선택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하시나요? 가격, 브랜드, 인지도, 소음, 제동력 같은 기능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선택하실 텐데요 혹시 여러분은 내 차가 출고시 어느 브랜드의 타이어였고 어떤 타이어였는지를 기억하시나요 하고 계십니까? 또그 타이어가 내 차에 최적화된 순정 타이어였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아마 대부분 모르고 계셨을 텐데요. 차량 제조사에서는 타이어 재구매 시 동일한 제품을 혼란 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타이어 제조사에 요청해서 타이어 측면에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타이어 재구매 시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타이어 측면에 어떤 표시가 돼 있고 차량 제조사마다 표시가 어떻게 다른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튜뷰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튜뷰! 신차에 장착되는 타이어는 신차를 기획하는 단계부터 완성 자동차 업체와 타이어 업체와의 협업으로 신차에 가장 잘 맞는 타이어를 개발하게 되고 그 개발 기간도 3년 가까이 걸린다고 그래. 어쨌든 이렇게 개발되고 완성차에 장착돼 출고된 타이어를 OE. 그러니까 오리지널 이큅먼트라고 해서 순정 타이어로 분류를 하는데 하지만 소비자들이 타이어의 외관만으로 순정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힘들기 때문에 타이어 제조사에서 특수한 마크를 넣어서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순정 타이어를 의미하는 OE 마크를 넣고 있는데 자동차 제조사의 요청으로 보는 것처럼 타이어의 측면에 표시를 해놓았는데 BMW는 별모양, 벤츠는 알파벳으로 M5, 아우디는 A5 표시를 해놓았고 그 외에도 표에서처럼 제조사마다 그 표기가 다 다르고 현대의 럭셔리 SUV인 GV70과 GV80에 장착된 타이어에서도 특별한 마킹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두 차량에 장착된 타이어는 미쉐린 타이어이고 G.O.E 라고 마킹 표시가 되어 있고제네시스 전용 타이어를 뜻하는 스페셜 마킹이 표시돼있지. 그런데 이렇게 적용 차량에 가장 특화되게 개발이 되었지만 막상 타이어가 수명이다의 타이어 업체를 찾아가보면 여러 업체에 동일한 사이즈의 타이어가 비치되어 있고 거의 대부분은 타이어 업체에서 권장하는 타이어로 교체를 하는 게 사실이지 물론 업체에서 권장하는 다른 타이어가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내 차를 출고 시와 같은 성능을 유지시키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조금은 번거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타이어 업체 같은 OE 타이어를 부탁해 놓거나 직영 서비스 센터에 연락을 해서 준비가 되어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교체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야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OE 타이어, 즉 순정 타이어는 내 차의 성능에 가장 특화된 타이어입니다 중지수 속도지수, 안전성 등 여러 가지를 테스트해서 내 차에 적용된 타이어이기 때문에 타이어 교체 시 제조사에서도 스페셜 마킹이 있는 OE 타이어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혹내 차의 타이어는 교체할 때가 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고 오늘 알려드린 OE 마크도 함께 확인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레갈랜다소고서동 동티뷰.